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주당이익에 대한 사항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당이 주당이익은 그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계산 문제 패턴도 거의 뭐 유사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세무사나 또는 회계사 쪽을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주당이익 쪽의 문제는 오히려 더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여기 있는 정도의 문제는 풀고 넘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는 문제들은, 뭐, 기출문제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주당이기에서 뭐, 희석주당이기, 아, 희석주당 순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볼만한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너무 깊은 사항까지는 보지 않고, 어, 기본적인 패턴,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풀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열을 해 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당이 계산에 있어서 당해 기간 및 비교 표시되는 모든 기간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는 잠재적 보통주의 전환을 제외하고 사과하는 자원의 변동 없이 유통보통주식수를 변동시키는 사건을 반영해서 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자본이 증가하면 그만큼 주식수도 증가하고 자본이 감소하면 그만큼 주식수도 감소한다. 즉 유입이 됐을 때 그만한 주식수, 그 다음에 유출이 됐을 때 그만한 주식수의 변동이 생기는데 주식수의 변동이 생기지만 자본, 즉, 유입이나 유출의 상항이 없을 때, 그때 그 주식수의 변동은 사실 허수에 불과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자원의, 자원의 변동 없이 유통보통 주식수를 변동시키는 사례가 아닌 것. 어, 그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뭐 내용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 그 유입이나 유출, 즉, 회사 외로, 회사 내로 유입이 되거나 또는 회사 내 외부로 유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주식수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유입이나 유출 사건 없이 주식수만 변동하는 것. 즉, 그 주식수의 변동은 허수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식수의 변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다른 거래 없이 한 주당 액면 100원인 주식 5주를 액면 500원인 주식 한 주로 했, 아, 병합을 했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주식수의 변동은 생기지만, 아, 자본이라든가 또는 그 자본금, 자본금 자체의 변동도 안 생기죠. 사실은. 여기서 100원인 5주를 500원이 한 주로 만들어줬으니까 그쵸? 그리고 죠그 어, 회사 내부로 유입되는 것도 없어요 응. 뭐 유출되는 것도 없고 단지 주식수만 변동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수의 변동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회사의 자원의 변동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그 다음 에두 번째 다른 거래 없이 한 주당 액면 5천 원인 주식 한 주를 액면 500원인 주식 10주 뭐 1번이나 2번 똑같네요 그렇죠? 응. 여러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어, 뭐 우리가 이제 자본에서 봤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 첫 번째 거래하고 두 번째 거래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거래에서는 다섯 줄, 한 줄을 한 줄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에서는 한 줄을 다, 열 줄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두개 거래에서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거는 주식수의 변동은 생기죠. 음, 그렇지만, 어, 자본의 변동은 안 생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본금의 변동도 안 생겨요. 그렇지만 주식수의 조정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익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했다. 이익 준비금이라는 건 자본 안에 자본 안에 이익을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을 쪼개가지고 남겨놓은 거죠. 자 그거를 자본금으로 저, 어, 전입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익 준비금의 항목을 자본금의 항목으로 바꿨다 뿐이지 회사 내부로 돈이 들어오거나 또는 빠져나가거나 그렇지 않았는 얘기죠. 결국 저것도 어, 우리가 그 자원의 변동 없이 유통보통주식수를 변동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유통보통주식수가 어떻게 변동이 될까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을 하면 주식을 발행을 해줘요. 근데 무상주란 말이에요, 무상주. 즉, 어, 주주로부터 돈을 받고 그 주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익준비금이라는 그 기존에 쌓았던 이익을 그 이익금을 털어서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회사에서는 주식수가 증가하죠. 그렇지만 돈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의 변동이 안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잡은 거.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죠? 이 3번하고 4번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금으로 전입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이제 자본 안에, 자본 안에, 여기 이제 자본이 있단 말이에요. 자본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걔네들, 즉, 이익준비금으로 있는 항목,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있는 항목이 자본금으로 바뀌었다. 그럼 여기에서 서로 이제 여기서 항목이 바뀐 것 뿐이에요. 즉, 자본 자체의 변동은 안 생기겠죠 자본 전체 변동은 그러니까 주식수는 여기도 마찬가지 자본금으로 전입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식 발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 자본금으로 전입했다 주식 발행했다 이런 얘기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돈의 원천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이익 또는 그 전에 주식을 발행하면서 남은 돈그 돈을 원천으로 해서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돈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그전에 이익이 났을 때 들어왔겠지. 그전에 주식을 발행했을 때 들어왔겠지. 그죠? 지금은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걸 원천으로 해서 주식을 발행해 주게 되면 회사의 자원의 변동이 안 생기겠죠. 그 이전에 생겼던 자원의 변동이 생기는 거예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1, 2, 3, 4가 다 여기 변동시키는 거래에, 즉 자원의 변동 없이 유통부통 주식수를 변동시키는 거래가 되겠죠. 다섯 번째, 기존 주치로부터 차익금을 잡은, 이거는 달라요. 음. 차익금은 부채죠. 이거를 자본으로 했어요. 즉,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원의 유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 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섯 번째가 맞는 얘기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어, 1, 2, 3, 4는 자본,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본의 변동이 생기겠죠. 자두 번째, 어, 기본주당 순이익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본주당 순이익이네요. 음. 기본주당 순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기속되는 특정회계기간의 단기순순익을그 기간의 단기 그 유통보통주의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우리가 이제 기본주당 순이익 계산 방법 있죠. 위에는 이익, 밑에는 주식수. 근데위에 이익에는 단기순이익에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빼고요. 밑에 주식수에서는 뭐죠? 가중, 평균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세 가지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거기에 어, 거기에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이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어,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 전환금융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본주당 순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에 포함이 된다 전환금융상품은 어떤 거예요? 어, 부채, 즉 어, 부채는 사채를 내가 발행했다 회사에서 사채 발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돈 받고 채권이라는 걸 나눠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돈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그게 이제 부채인데 전환금융상품은 거기에다가 이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부여를 해 프리미엄을 줘 가지고 그 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처음에는 돈을 빌렸는데 상대방이 그 주식을 저 해당 전환금융상품을 만약에 그 주식으로 바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채권자였다가 이제는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원의 유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자 근데 전환금융상품이 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본주당 순이익을 계산을 해줘야 되냐. 즉 요놈이 주식이냐 아니냐. 처음에 계약 체결 시점에는 주식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금융상품을 발행할 때즉 사채를 발행할 때 돈을 빌리면서 이렇게 일 하는 거니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도 돼. 이렇게 일 하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그 계약 시점에는 주주가 아니라는 얘기는 거 사실은. 그렇지만 돈은 그때 들어와요. 어쨌든. 자 근데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 이런 조건에 붙어 있죠? 그럼 결국은 뭐냐? 처음에 돈을 빌릴 때부터 이놈 주주가 될 놈이 약속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식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앞에 있는 조건이 붙어가지고 그런 거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조건이 없다면 얘네들이 이 채권자가 주주로 바뀌는 시점에 그때 주식수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걔한테 돈을 갚아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게 상황을 보면 처음에 전환 사채를 발행했을 때 처음에는 부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환 사채를 전환하게 되면 그 부채가 어떻게 자본으로 바뀌는 거죠. 결국 주, 어, 상대방이 그 채권을 회사로 들고 오면 그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죠 그럼 결국은 그 전에는 채권자였는데 이제부터는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주식이 새로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 이 보통 주식수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 처음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서는 어, 주식 어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주식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환사채를 이제 전환하게 되면 즉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식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사실 주식수는 여기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앞에처럼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붙어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발행하는 시점으로 주식수가 어 증가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부터 주식이 발행됐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저 어차피 그때 돈이 들어오니까, 아시겠죠? 어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세 번째, 단기 중에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 당의 사건이 있기 전에 유통보통 주식수를 비교 표시되는 최초 기간의 개시일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비례적으로 조정한다. 무상증자 생각을 해볼까요? 무상증자는 어떤 거예요? 돈안 받고 주식수 나눠주는 거죠. 그럼 그 무상증자를 할때 주주가 만약에 10명이 있다. 그 10명이 있는데, 걔네들이 한 주씩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그럼 걔네들한테 무상주를 100% 지급을 한다면, 한 주씩 더 주는 거야. 그때. 자, 그러그 사람들이 주주가 한 주라는 걸그 전에, 무상증자를 하기 전에 한 주라는 걸 주식, 주주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주주을 샀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걔네들이 샀을 때, 그때 시점에 자원의 유입이 생겼을 거야. 그죠? 그리고 나중에 무상자를 주게 되면 자원의 유입이 안 생겨. 그러면 걔네들한테 유입된 자원은 언제 유입이 됐을까요? 그 최초의 한 줄을 발행했을 때 그때 유입이 됐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시점에 주식수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즉그 사건 그무상증자 하기 하는 사건 말고요 그 이전에 주식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건 그때 자원의 유입이 생겼거든 그때 시점으로 이렇게 소급해 가지고 주식수를 늘려주자는 거죠 그래서 당해 사건이 있기 전에 유통 보통 주식수를 비교 표시되는 최초의 개시일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수를 그대로 늘려주자 이런 얘기야. 어차피 돈은 그전에 들어왔으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채무 변제일이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통주 유통 일수 계산에 기산이 된다. 채무를 변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걔한테 주식 준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돈을 안 갚아도 돼요. 자원의 유입이 생기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배당의 아, 유통보통 주식수 일수를 계산하는 시점 그때부터 주식이 발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죠? 자, 당의 회계기간과 관련된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세후 배당금은 배당이 결의된 경우에만 당의 순순익에서 차감한다 우리가 이제 그주당순익 어, 계산할 때 위에 단기순익에서뭘 빼주냐면 우선주 배당을 빼죠 왜냐하면 밑에 그 나눠주는 변수가 유통 보통 주식수 보통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빼고 그 보통주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나눠줘야지 보통주 한 주당 이익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럼 그 우선주에는 누적적 우선주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누적적 우선주라는 것도 있어요. 누적적 우선주는 어 우리가 이제 배당결의를 하지 못하고 쭉 넘어갔을 때 과거에 배당하지 못했던 부분을 줘야 되는 게 누적적 우선주고 비누적적 우선주는 과거에 배당을 했던 거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적적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배당이 안 돼도 다음번에 언젠가 배당결의를 하게 되면 요번에 배당을 안 줬던 그 금액을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줘야 돼, 걔네들한테. 그죠? 그렇지만 비누적적 우선주는 그렇진 않죠. 배당결의를 해야지 그때 이제 주는 거니까. 그 전에 못 줬던 거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 위에 이제 어, 주당순익을 계산하기 위한 그 계산에서 우선주 배당금. 저 우선주 배당금을 뺄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선주 배당금에는 비누적적 우선주도 있고 누적적 우선주도 있죠. 근런데 어,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배당결의 된 당의 회계기간 관련된. 그래서 결의된. 결의 그 다음에 당의 회계기간 관련된. 그러한 배당금을 빼준다 이거예요. 그데 누적적 우선주를 볼까요? 얘는 배당결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언젠간 줘야 되니까. 근데요번에 빼는 금액은 뭐냐. 당의 회계기간 관련된. 거. 그게 이제 이번에 제요 빼는 금액이에요. 그게 이제 어 이그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누적적 우선주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여기 배당 안 했어요. 여기 배당 안 했어. 여기서 이제 배당결를한 거야. 여기서 그럼 그전에 배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얘들. 얘들 배당금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때 주당익 이 계산할 때 주당익 계산할 때 어떤 부분을 빼달라? 요거 요거. 요거 여기서 빼달라 이거잖아요. 배당을 하지 않았어도. 그죠? 마찬가지 여기도. 주당익 계산할 때 요거 빼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해 회계 기간에 해당하는 배당금에 대해서 차감을 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나중에 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주당수익 계산할 때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비누적적이냐 누적적이냐. 누적적이냐. 그래서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회계기간과 관련된 새 우선, 우선주 배당금을 빼줘야 된다. 그리고 당의 회계기간에 대한. 아시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가 틀렸네. 음. 자, 3번 문제 볼까요? 음, 여기서는 이제 단기순이 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9년 초에 유통보통주의 순이 만주였다. 그 다음에 3월 1일에 유상증자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주 5천주를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9년도 8월 1일에 보통주 1천주를 자기주식을 취득했어요. 자기주식 취득하면 유통보통주의 수 줄어들죠. 유통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9년도에 단기순이익이 돼서 우선주 25만원을 이제 배당결의를 했대요. 그 다음에 기본주당순이익이 어떻게 되냐. 뭐 아주 기본적인 패턴의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어첫 번째로 일단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유통보통주식수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나왔고 우선 주배낭금 나왔으니까 그거 계산해서 우리가 기본 주산 수익 찾아주면 되겠다. 유통 보통주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처음에 일단 몇 주를 가지고 있었냐면 만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만주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3월 1일 날 유상증자를 했죠. 그럼 유상증자하게 되면 그 만주가 유상증자된 금액만큼 증가할 거야. 그래서 15,000주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8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취득했어요. 자기 주식을 취득했는데 몇 주? 천주를 취득했죠. 그래서 15,000주가 14,000주가 됐을 거야. 그죠그 다음에 이제 말일에 그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결국 주식의 변동은 처음에는 만주, 그 다음에는 15,000주, 그 다음에 14,000주 이렇게 됐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평균적인 주식 수를 계산해 주면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만주에 대해서 몇 개월, 2개월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에서는 15,000주에 대해서 5개월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14,000주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몇 개월이요? 5개월이 있는 상황이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음, 물론 어, 계산할 때는 1만 곱하기 2 플러스 1만 0천 곱하기 5 플러스 1만 4천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1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음. 자, 이렇게 계산하면 1만 3천 750주가 나와요. 음. 그럼 이 1만 3천 750주로 가지고 이제 기본주당 순익을 이제 찾아줘야 되겠죠. 단기순익에서 이 우선주 배당금 빼고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나눠주면 되는데, 이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가이 13,500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주쪽으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단기순익, 이그 다음에 우선주 배당금 25만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 기본주의수 200원. 계산 자체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이런 문제는 풀어줘야 돼요. 이런 문제는. 아시겠죠? 처음에 계산할 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어, 유통보통주식수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유통보통주식수에 대해서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일단.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어, 풀면 되고, 자, 4번 문제를 볼게요. 어, 서울이 1월 2일날 유통보통주식수 2천주고 어, 이제 처음에 2천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 배당을 실시하는 비누적적이네요. 비창가적 우선주가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럼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해서는 단기에 배당 결의된 것에 대해서 빼준다 그랬죠. 10월 1일 날 보통주 500주를 추가로 발행을 했고요 그러면 보통주의 변동이 10월 1일 날 생기네 그 다음에 보통주와 우선주의 액면가액은 5천원이고 단기 순이익은 800만원 그 다음에 기본준산 순이익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근데 연 10%의 배당을 지급하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단계 배당기를 했다 이런 얘기는 없, 없는데 연 10%의 배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다른 얘기 없으면 배당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세요 배당기를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3번 문제가 음 기본 어그저 뭐야 그 기본 문제에서 그 3번의 기본 3번 3번의 기본 문제에서는 우선주 대 배당이 25만 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뭐 우선주에 대해서 뭐배당결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죠 연 10%의 배당을 지급하는 요렇게 이렇게 유통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월 2일날 보통주가 발행이 됐고 그 다음에 액면가에 오전 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배당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계산하세요. 을 그러면 첫 번째 2000주가 1월 1일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동이 10월 1일날 있었죠. 추가로 발행한 거. 그래서 추가 발행한 부분이 몇 주가 있었냐? 추가로 500주가 있었으니까 2500주가 됐을 거야. 자 그리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12월 30일날 그대로 이제 있는 상황이죠. 일단 가중 평균 유통보통주의 수준에서는 여기 1월 1일부터 여기까지는 2000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9개월.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까지는 이제 2500주가 이제 3개월 동안 있었겠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일단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의 수는 2,125주가 나와요. 그럼 그 2,125주를 가지고 이제 주당 수익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근데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의 수가 일단 아, 2,125주고 그 다음에 800만 원의 단계 순이익이 있었고요. 우선주 배당금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주 배당금에 대해서 10%의 우선주에 배당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10만 원. 다른 얘기 없으면 배당을 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음. 물론.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배당 결의를 한, 어, 금액이 얼마다. 또는 이번에 배당 결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아시겠죠? 음. 그래서 여기서는 50만원을 빼주게 되면, 음. 거기에 대해서 3529원이 나오겠죠. 음, 문제 자체는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4번 문제도 똑같이, 3번과 똑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에서는 유통보통주식수 천주를, 아, 만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통 우선주식수가 7천주가 있었어요. 근데 비누적적이고 비참가적이래요그 다음에 우선주의 변동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주는 1년도에 4월 1일날 유상증자라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4천주가 이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날 10%의 무상증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무상증자가 1,400주가 추가 발행됐고요. 그 다음에 단계수익은 29880. 그 다음에 우선주의 배당률은 20%래요. 그리고 기본주당 순위가 없어 얼마가 될 거냐? 단 가중평균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액 납입이 됐고, 무상 신주의 배당 기술은원 구주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러면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의수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게만 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변동이 있었죠. 사월 일일날 유상증자가 있었어. 그래서 만 사천 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변동이 생기겠죠. 7월 일날 무상증자가 생겼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1,400주가 증가해서 15,400주가 된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2월 30일 기말까지 이제 넘어간 상황인데, 무상증자가 있었을 때는 그 무상증자 된 주식수가 어떻게 되냐면 기초부터 있던 걸로 간주가 됐죠. 자,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무상증자 주식수가 1,400주가 있는데, 이 1,400주가 여기서부터 1,400주가 이렇게 늘어났냐? 그건 아니에요. 무상증자의 비율만큼 처음부터 있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만사천주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00주가 이제 늘어난 거고 만주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주가 늘어난 거예요 즉 지금 이 무상주가 이제 10%가 증가를 했는데 이1 0 증가한 만큼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당연히 자 그럼 처음에 이 만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만주에 대해서 도 만사천주가 아니라 10%가 올라간 거예요 10% 즉 원구주에 따른다 처음에 유입된 것 만주에 대해서 처음에 유입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 10% 만큼 증가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상증자된 4월 1일 날 14,000주. 거기에 대해서 10% 증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만주 증가했고 여기서 만주 증가했고 추가로 사어 얼마야? 어아 여기 천주, 천주 증가했고 여기서 천주를 증가한 거예요. 또 기존에 있었던 천주. 그다음에 추가로 증가한 게그 천주보다 증가하는 나머지 부분이 이제 추가로 여기서 또 10%가 증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무상증자했을 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산 이렇게 합시다. 일단 저거 다 띄어 버리고 있는 대로 계산하자고요 일단 그럼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 만주가 있었죠 일단 만주가 3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만사천 주가 있었어요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만오천사백 어, 주가 6개월 동안 있었어요 자 그리고 무상증자라는 사건이 여기 있었죠 그리고 이무상증자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주식수에다가 비율만큼을 곱해주면 돼요 그쵸? 그래서 죠그 우리가 이제 기업회 기준에서 봤잖아요 었 이전에 있었던 사건 거기에 그 비율만큼 곱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비,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주 곱하기 3 곱하기 1.1을 하는 거고, 만사천주 곱하기 3 곱하기 1.1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유통보통주의수를 계산해 주면 돼요. 이걸 이제 12로 나누게 되면, 결국, 만4천삼백주가 나와요.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죠. 사실은.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데. 자, 그래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의수는 만사천삼백주가 되고, 그 다음에 우선주 배당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7,000주가 있었고 5,000원이고 그 다음에 20%래요. 그래서 700만 원의 우선주 배당금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기본주당 순이익은 단계 순이익이 2,988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의수가 14,300이고 그 다음에 우선주 배당이 700이니까 1,600이 나오겠다. 그렇죠. 일단 뭐 이렇게 그계산 하는데 무상증자가 있을 때 또는 주식 배당이 있을 때꼭 기억을 하세요. 그 비율만큼 처음부터 증가를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식수를 그대로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 비율만 이제 거기다가 곱해주면 돼요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다 아시겠죠 자,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 여기서는 이제 유통보통주수가 5천주고 그 다음에 3년도중에 보통주의 변동내역은 다른 것 같다 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변동을 했대요 4월 1일날 보통주 만주를 시장가으로 이제 발행을 했어요 시가 발행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1일날 10%의 주식배당, 주식배당도 무상증자 똑같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1일 자기 주식을 취득했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또 줄어들었겠네. 단기순이익은 이렇게 됐고 기본 주당 수익은 어떻게 되냐? 남의 지 사항은 별로 없고요. 음. 그러면 가중평균 유통보통지수 이제 구해야겠네. 처음에 일단 가지고 있던 게몇 주냐? 처음에 5천 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4월 1일날 천 주를 발행을 했죠. 그래서 4월 1일날 천 주만큼 발행이 돼서 결국 6천 주가 됐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8월 1일 날 10%의 주식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식 배당이 이루어진 시점에 추가적으로 600이 증가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했어요 12월 1일 날 그럼 그만큼 이제 감소를 했겠네 몇 주냐면 600주만큼 감소를 했을 거야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그대로 6000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지금 변동은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에 여기까지는 일단 5000주가 있었겠죠 그리고 일단, 주식 배당이 됐을 때 증가하는 부분은 10%의 증가, 즉, 주식 배당이 증가한 거예요. 주식 배당으로 10%가 증가한 거야. 그럼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음에 일단 5천주가 3개월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4월 1일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어, 6천주가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6,600주가 이제 여기 4개월 동안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6천주가 있었고. 자, 일단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주식 배당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럼 그 이전에 주식수에다가 그비율만큼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배당이라는 사건, 그 이전의 주식수에다가 1.2를 곱해주면 이전에 제 이전에 봤던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1이로 나누게 되면 6,275주가 나와요. 이게 이제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 자체는 그 무상증자가 있던 주식배당이 있던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이전의 주식수에다가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있던 주식수를 가지고 계속 계산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그 사건 이전의 주식수에다가 비율만큼 곱해주면 된다 했죠. 그럼 기본주당 순이익은 일단 단기 순이익은 55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우선주에 대한 사항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가 6275주니까 그계산 하게 되면 880원이 나올 거예요. 했죠? 뭐 계산은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계산 자체에 대한 사항들이 뭐 그렇게 낯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영종이 2007년도, 7년 초에 자본의 변동 내역이 이렇다.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액면금액 5천원짜리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발행주식수는 15,000주 그 다음에 2,000주 그 다음에 자기주식이 어, 자기 1,000주 있네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1월 1일 그 1년 초 시점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14,000주란 얘기예요 결국 15,000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식의 변동내역을 보니까 4월 30일 6월 30일 10월 30일 11월 30일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아참경유세가 많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유세가 많은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많죠. 가중평이유통보통주의수 구해봐라. 여기서는 뭐 다른 걸 구하라는 건 아니고 유통보통주의수 한번 구해버려요 그럼 그림만 잘 그려보면 되겠죠. 그림 그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그럼 처음에는 일단 14,000주가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4월 30일날 유상증자라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15,000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30일날 또 유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15,500주가 됐어요. 그 다음에 10월 30일날 자기주식을 취득했대요. 그래서 15,200주가 된 거고,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재발행했대요재발행했다는 얘기는 다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15,360주가 됐고, 그 15,360주를 12월 30일 날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뭐 계산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는 4개월이네요. 그죠? 그래서 14,000주에 대해서 4개월. 두 번째는 2개월이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개월이고요. 네 번째, 1개월이고, 다섯 번째 1개월이죠.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서 그거를 1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14,880주가 나온다. 여기서 뭐 계산 자체만 해보라는 거니까 움직임을 찾을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1월부터 6월, 아, 1월부터 4월 30일까지는 당연히 4개월이에요. 네, 4개월인데 아, 1월, 1월 1일부터 5월 1일이다. 그것도 4개월인 거야 간혹 가다가 거기서 많이 실수를 해요 1월 1일부터 5월 1일을 5개월로 봐버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4개월인데 문제를 읽고 급하게 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그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함정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5월 1일이면 4월 30일로 보세요 그냥 음. 그래서 4개월짜리로 보는 거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계산을 할때 항상 조심해 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12월 1일은 결국 11, 아, 11월 30일과 똑같은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항상 개월수에 대한 계산. 개월수 잘못 계산하면 답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다시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찾지를 못해, 이런 경우엔.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나와버리면. 다시 이걸 하나씩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할 때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7번 문제는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고, 8번 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음, 8번 문제에서는 유통보통주식수가 2만4천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년도에 보통주식수에 대한 변동내역이 다음것 같다 해서 변동내역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3월 1일, 5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해서 처음에는 유상증자로 이제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식을 6천주를 취득했고 20%의 무상증자가 있었네그죠그 다음에 자기주식을 또 재발행했어요. 음. 그럼 무상증자라는 사건이 있으면 항상 그 이전의 주식수에다가 변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꼭 기억을 해놓고 그럼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음. 처음에 일단 몇 주가 있었냐 봤더니 처음에는 2만 0천 주가 유통이 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유상증자를 8, 8천 주했죠 그래서 3월 1일 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8천 주 만큼 증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 5월 1일 날 5월 1일 날 어, 자기 주식을 취득했네 그럼 그만큼 이제 감소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날 무상증자를 했어요. 그럼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26,000주에 대해서 무상증자가 지금 20%만큼 증가해, 20%.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자기 주식을 또 이제 재발하겠죠? 재발하면 또 이제 증가하겠죠? 그리고 12월 3 0일날그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이제 쪼개지게 되겠네. 요 그죠? 처음에는 일단 24,000주를 가지고 2개월 동안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가 발생되는데 무상증자는 20%만큼 무상증자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그 무상증자가 20%라는 걸꼭 기억을 해놓고, 여기서는 24,000주가 2개월, 두 번째 기간에서는 32,000주가 2개월, 세 번째 기간에서는 26,000주가 2개월이고, 네 번째 기간에서는 31,200주가 3개월, 그 다음에 나머지는 35,200주가 3개월. 자, 일단 무상증자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주식수를 그대로 이제 어,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사건이 이제 여기서 발생을 했으니까, 그 무상진자 이전에 주식수에다가 비율만큼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는 1.2, 1.2, 1.2. 그죠? 뒤에는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는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다 더해주면 396,000원이 나오고 그거 12개로 더하면 33,000주가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수 33,000주. 주식수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고. 중간에 흐름을 가지고 항상 무상증자라든가 주식배당 있으면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음. 자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음 여기서는 참 말이 많네. 보니까. 물어보기를 기본주당 순이익이 400이면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어, 역으로 단기 순이익을 물어봤어요. 기본주당 순이익이 얼마인데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보니까 이제 유통 중인 발행 주식 수는 만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 발행이 오천주가 있었네. 그리고 우선주는 누적적이고 비창가적이래요. 음. 그 다음에 연배당률은 5%래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자기 주식 천주를 구입을 했는데, 어, 2월 말에 현금 배당을 했어요. 얘가. 현금 배당을 해가지고 보통주에 대해서는 익명가액 2%를 우선주에 대해서는 한 주당 천원씩 지급하기로 했대. 자, 그럼 일단 우선주 배당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배당결의된 우선주 배당금에서는 2000년분. 지금 여기는 언제냐면 2001년이에요. 음. 2001년도 1월 1일. 그 다음에 배당을 이제, 어, 어디냐 음. 2002년도 2월 말에 했다는 얘기는 단기 배당을 2001년도에 얘기해요. 2002년도 초에 했다는 얘기는 2001년도가 단기 배당이고 그 이전이 전기 어, 배당이 되는 거죠. 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배당 결의를 2년도에 했지만, 여기 이제 1년도, 2년도. 2년도 초에 이제 배당기를 하게 되면 결국 단기 배당이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이 이제 전기 배당이 되겠죠. 전기분에 대한 배당분. 근데 얘가 이제 뭐냐면 누적적이에요. 그죠? 누적적에 대해서 어떻게? 전기에 받지 못한 배당, 그 다음에 요번에 받을 배당, 요두 가지가 이제 배당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빠져야 되는 배당은 어떤 배당이에요? 단기 배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부분, 요게 이제 빠지는 배당이고, 그죠? 그럼 얘는 언제 빠졌을까요? 전기에 기본주당 순이익할 때, 그때 계산할 때, 그때 빠졌을 거야, 제가. 그죠? 어. 자,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음, 자, 그리고 우선주 배당금에 대해서는 영년분에 대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얼마냐? 500원이, 한 주당 500원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단기에 해당하는 배당이 500이고, 한 주당, 전기에 해당하는 배당이 500이라 이런 얘기죠. 한 주당. 결국 이번에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의 수를 구하기 위한 우선주 배당에서 빠져야 되는 금액은 이 금액이 빠져야 돼요. 오케이. 여기 이제 단기의 기본주당 순익을 계산하기 위한 우선주 배당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빼면 안 돼요. 이거는 전기에 반영이 됐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거를 체크를 잘 하시면 돼. 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일단 주식수를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처음에 만, 만주가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날 자기주식 구입했죠? 그래서 그건 떨어졌겠죠? 었 9천주만큼 그 다음에 그 12월 3 0일날그 9천주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수는 어쨌든 처음에는 6개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개월이 9천주가 6개월 있었을 테고 그거 계산을 해주면 9500주가 돼요.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의 수는 9500주가 된 상태예요. 일단 자두 번째 우선주 배당금은 이제 빼줘야 되겠죠. 자 우선주 배당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고 누적적 우선주가 있다고 그랬죠.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해서는 배당 결의된 당해 회계 기간 관련된 세후 우선주 배당금 여기서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배당 결의된 당해 회계 기간 세후 우선주 배당금 요세 가지 꼭 기억해요. 자 그럼 누적적 우선주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적적은 그 전에 배당 못한거 다시 가져가는 거니까 여기서 마찬가지 배당결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회계기간 그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 세후에요. 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누적적 우선주에 대해서 우선주에 대해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해 회계기간에 대한 우선주 배당금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우선주 배당이 얼마냐? 5천 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천원 이게 이제 총 결의 된 배당금이죠 한 주당 천원씩 이었으니까 거기에서 그 이전에 전기 배당금에 해당하는 부분 즉한 주당 500원에 해당하는 그 부분 그걸 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부 우선주 배당금이 된다는 얘기죠 250만원 음. 자 그러면 기본 주당 수익이 제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이제 계산이야 뭐 어렵진 않죠 일단은 주식수가나왔고요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익수. 9,500. 요게 이제 일단 나왔죠. 그래서 단계순익에서 요거 빼주는데, 9,500을 나눠주면 되겠죠. 뭐. 그리고 이게 얼마가 나왔냐? 400이 나왔대요. 자, 그리고 단계순익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어, 뭐, 문제가, 그,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예요 우선주 배당금 찾는 게포인트예요 나머지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우선주 배당금만 찾으면 답은 거렇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단계순익은 630이 나오더라.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음, 10번에서는 요 관세가 1년 말에 현재 발행주 초수가 400주가 있었고요 가중평균 유통보통시수 250주고 어 이미 나왔네 저게 그 다음에 단기수익이 4만원이래요 그 다음에 우선주는 200주가 있는데 어, 액면 배당률 4%래요 그 다음에 비참가적, 비인적적 비누적적이니까 배당 결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저기 뭐야, 저, 빼줘야 되겠죠 음. 그리고 7월 1일에 처음 발행했고요 이후에는 우선주 발행이 없었대요 음. 뭐 이런 상황이네 자, 기본주당 순위가 얼마냐 자, 일단 어, 총 발행 주식수는 400주고요 그다음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250 4만원 그래서 단계 수익이 일단 4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우선주 배당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주 배당금을 일단 계산해 보면, 200주에 대해서 2,500, 그 다음에 4% 2만원이죠. 여기서는 지금 관세가 우선주 200주를 액면 배당률 4%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영도는 7월 1일, 그 다음에 우선주 발행이 없었다. 여기서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 결의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그죠? 보면은, 어, 비누적적이고 비참가적이라는 얘기만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죠? 비누적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래요? 배당 결의된 당의 과세, 아, 당해 해당 연도에 대한 그 우선주 배당금을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얘기 없으니까 여기서는 배당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아시겠 다른 얘기 없으면. 그럼 여기서는 우선주 배당금이 얼마냐? 200주 곱하기 2,500 곱하기 4%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주면 뭐 답이야. 뭐 간단하죠. 사실. 넘어갈게요. 자, 11번. 어, 1월 1일 날 유통보통주의 수는 24,000 주고 1년도 중에 보통주의 변동대액은 다고 왔다. 그래서 3월 1일, 5월 1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3월 1일 날 유상증자 시에 주당 발행가액은 1,000원으로서 권리락 직전, 권리락은 회사에서 배당을 해주거나 현금 배당을 해줬을 때 회사의 가치,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회사의 어떤 가치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면 주당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권리락이라고 그래요. 권리락. 그 전에 배당을 받았을 때, 받기 전하고 배당을 받은 후 그럼 한 주당 금액 안에는 배당 금액도 그 이전에 포함이 돼 있다. 한 주당 가치, 즉 주당 가치 안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금액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금으로 받아버리면 주당 가치는 떨어지겠죠. 당이지. 그게 뭐냐면 권리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권리락 직전, 즉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기 전에 주식의 가격은, 어, 그게 이제 종가라고 얘기해요. 직전일의 종가. 그, 이제 주당 1,500원이었대요. 그것보다 현저히낮다 즉, 발행가액이 1,000원인데, 원래는 시가대로 발행한다는 1,500원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1,500원짜리를 1,000원에 발행했다는 얘기죠. 그 회사에서는 얼마? 1,500원 받을 수 있었던 걸 1,000원만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본주당 수익을 계산하기 위한 가중평균 유통부통수수를 한번 구해봐라. 자, 보니까 3월 1일, 그 다음에 5월 1일, 유상증자, 자기주식. 이런 상황이 었어요 일단, 어, 상황을 보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수는 일단 2만 4천 주였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날 유상증자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5월 1일날 자기주식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3 0일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수를 계산하면 처음에는 2만 4천 주.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되는 시점에 3만 6천 주. 그 다음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감소하겠죠. 3만 주. 그리고 그 주식수를 10월 30일까지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유상증자가 시가 이하 유상증자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시가 이하 유상증자니까 시가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즉 시가대로 발행을 했다면 돈을 1,500원 받았는데 한 주당 시가보다 돈을 덜 받고 그걸로 증자를 한 거야 그죠? 그러면 죠그이 시가 유상증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 일단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주주한테 12,000주를 주고 지금 상황에 12,000주를 주고 12,000원 아자 1,200만 원의 주식 아 저기 현금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12,000주를 주면서 1,2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는데 이 회사에서 자이 이, 1,200만 원은 이천원즉 발행가죠 그 다음에 12,000주 이렇게 이제 계산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는 돈을 이제 1,200 받은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그걸 시가로 발행했다면 주식을 시가로 발행했다면 1,200만 원을 회사에 회사가 받기 위해서 즉 1,2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몇 주가 발행이 되면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쪽으로부터 1,200만 원의 현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연 몇 주가 발행이 되면 될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결국 이 1,200만 원을 시가, 즉 1,500원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1,500원씩 받았다면 1,200만 원의 현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주를 받으면 되냐? 이, 아, 발행하면 되냐? 8,000주만 발행하면 돼요. 그래 근데 12,000 주를 지금 발행한 상황이야, 아시겠죠? 자 결국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8,000 주에 대해서는 돈을 제대로 받고 발행을 했고요, 4,000 주는 더 물어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상황은 뭐냐면 4,000 주가 무상주가 된 상황이야, 사실은 유상증자가 12,000 주가 있었지만 사실은 8,000 주가 유상증자됐고 가 4,000 주가 무상증자됐다 가 이런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 그 기존의 주식수, 24,000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카가의 유상증자라는 걸 하게 되면, 유상증자가 8,000주가 되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가 4,000주가 된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이 무상증자에 대한 주식, 그, 무상증자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존에 24,000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8,000주가 여기 이제 있죠. 그러면 기존의 24,000주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배당, 아, 저기, 무상증자를 한 거예요. 사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보세요. 자, 이걸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8,000주를. 그리고 무상증자를 한 거예요. 결국 무상증자의 비율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돼요. 무상증자 비율만큼 앞에 곱해줘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2.5%가 나와요. 자,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기존의 주식수에다가 유상증자 주식수를 더하고, 그거 이제 4,000주를 나눠주면 된다. 그죠? 이게 이제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그러면 그 무상증자 비율이 다르게 나와버려요. 즉, 기존의 주식수에다가 무상증자 먼저 한 다음에 유상증자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무상, 아, 기존의 주식수에다가 유상증자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할 거야.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이게 빠져버려요. 이게 8,000주가. 그니까 러 그건 생각을 해서 잘 기억을 하세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죠. 뭐. 자, 그래서 결국 이 무상증자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12.5%가 돼요. 이제 계산 다 됐어요. 일단 여기 있는 주식수를 가지고 계산 해보면 처음에 어 2개월에 대해서는 24,000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개월에 서 36,000주. 그 다음에는 3만주가 8개월에 대해서 이제 있었던 거고,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가 있었죠. 무상증자. 무상증자 사건이 있기 전에 주식수에다가 1.125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여기서 무상자 비율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상자 비율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게 되면, 어, 3만 500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렇죠 음. 여기서는 지금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음. 가중평균 유통보통신수 찾으라 그랬네. 요거 찾으라고 그랬네. 예, 그래서 요거 무상자 비율만 찾아주면 되겠죠. 어,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면 교재에 이게 나와요. 밑에 무상증자 주식수 나오고요. 그다음에 무상증자 비율 나오죠. 그거 꼭좀 기억을 해주세요 음. 자, 1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뭐냐면 시가 이하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건데. 변동의 내용이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기초에 8,000 음. 음. 기초에 8,000주 있었고 그다음에 무상증자를 12.5%를 했어요. 그다음에 유상증자를또했네 음. 그러면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렇게 썼고 주당 발행금액이 만 원이고 유상증자 직전에 공자가 책임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가 이하 유상증자였어 그러면 이 시가 이하 유상증자가 있었을 땐 요거 요거 이때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유상도있었고 무상증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음. 자 그리고 가중평균유통보통실수고 해봐라 뭐~ 문제 자체는 전문제하고 똑같은데 조금 상황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 무상증자 주식수를 이제 보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유상증자 2000조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 주식수를 계산할 때는, 직전의 종가, 즉, 공정가치, 거기서 발행가, 이걸 빼주고, 그거를 공정가치에 나눠주면, 그게 이제 뭐냐면, 무상증자 비율이 되는,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수에 대한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발행주식수를 곱해주면,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무상증자 발행 주식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종가는 2만원이었으니까 2만원 계산해주고요. 그 다음에 발행 금액이 이제 만원이었죠. 어. 그 다음에 발행 주식수는 2천주가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천주가 무상증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상자 비율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비율. 자, 비율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럼 그 전에, 직전에 주식수가 있어야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얼마가 됐고, 무상자가 얼마가 됐는지 이거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 전에 주식수는 몇 주예요? 지금 보면. 8천주 플러스 만주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까지가 그 전에 주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주식수는 9천주였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9천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건 어. 아, 아니지. 무상자 주식수니까. 이건 아니고 얘가 이제 여기 들어갈려고죠 그럼 무상자 주식수는 천주고 이 천주 중에서 천주가 무상자니까 나머지 천주가 유상증자가 된 상황이죠. 여기서는 숫자가 똑같아가지고 얘는 아니고. 음. 그래서 비율을 따지면 몇 프로예요? 일단은 비율은 10%가 되겠네. 그죠? 음. 자, 여기까지 이제 구하면 되죠. 뭐.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있던 주식수는 일단 8,000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4월 1일날 무상증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날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12월 30일날 그 주식수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8,000주, 그 다음에 무상증자 되는 시점까지 이제 9,000주, 즉 1,000주만큼 이제 발행을 추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가 있었죠 11,000주가 ,000, 됐고요 그다음에 12%, 아니, 그 다음에 12% 아 12월 31일 날그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즉 유상증자가 있었을 때 10%에 대한 무상자, 무상증자에 대한 상황도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5% 10% 이두 가지가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의 주식수를 가지고 보면 아, 여기서는 이제 일단 시가지 유상증자가 있었고, 여기까지 이제 주기수,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8,000주가 3개월 동안 있었죠. 그 다음에 9,000주가 3개월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1,000주가 6개월 동안 있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상증자 사건은 여기에서 이제 반영이 돼야 되고, 이 무상증자의 사건은 이 앞에 사건에다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다 이제 1.125, 즉, 12.5%. 자, 여기 무상증자로 생각해 볼까요? 여기다가는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무상증자가 있었던 사건이 뒤에 있으니까 여기도 1.1, 여기도 1.1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바로 이 사건은 이전의 사건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이 사건은 이전의 사건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야. 이것만 반영을 잘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의수가 나오겠죠. 만 450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그, 주당순익에 대한 사항들을 봤는데, 뭐, 희석주당순익, 뭐, 이런 건안 봤어요. 음, 그것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좀 필요하다 싶은 그런 내용들만 좀 보고 넘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당순익에 대한 사항, 주당이익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